오늘 3월 20일 월요일 중국 허베이성 청도시 웨이창현에서 규모 3.1 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허베이성 탕산시 주변에서 연속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지진국 지진 지도에는 지진 표시를 없앴는데 허베이성 탕산시 주변에는 지도에 보이는 세곳의 지진 이외에 여러 건들의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어제 3월 19일에도 허베이성 탕산시 인근 지역인 허베이성 석가장시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11일에도 역시 이번에도 허베이성 탕산시 인근 지역인 허베이성 싱타이시 거류현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탕산시 주변에서의 지진은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월 27일 현지시간 새벽 3시 54분 19초에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구해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76년 7월 28일 발생한 중국 탕산 대지진 발생 전에도 규모 이 정도의 군발 지진이 자주 발생인 후에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탕산 대지진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대지진입니다. 탕산 대지진은 시가지를 북북동에서 남남서로 달리는 단층을 따라서 큰 수평 오른쪽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격진에 의해서 당시 중국의 유수한 공업도시인 탕산은 괴멸상태가 되었으며 공식기록에 의하면 이 지진에 의한 사망자는 2 5 5여 명이며 이것은 20세기 최대의 피해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1556년 1월 23일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산시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무려 83만 명이었고 규모는 8.0이었으며 두 번째로 큰 피해는 바로 1976년 7월 28일에 발생한 중국 탕산 대지진으로 공식 사망자 수는 25만 5천명이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한 터키 시리아 대지진 이후 23일에 타지키스탄 7클래스 강진 이후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동쪽으로 지진이 이동하면서 중국 스천성에서까지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동북 삼성과 중국의 수도 근처인 중국 탕산까지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터키 대지진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탕산지역에까지 지진을 유발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